지금부터 주미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 프로그램은요, 어 가능하면 크롬에서 설치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꼭 크롬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익스플로어도 가능합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거기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어 상에서 주소를 입력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입력하는 코너에서 bitbit.ly/sbest PC1 위에 상단에 글자 보이나요? b i t s l y b e s t p c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어, 엔터키를 입력하면은요, 줌잇을 어, 단축키 즉, 줌잇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거기 해놨어요. 프리젠테이션 줌잇해서 사이트 주소 가 나오죠? 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건데, 이 주소를 찾아서 바로 이동하기 어려워서 어, 사이트 주소를 별도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단축키를 입력한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줌잇을 어, 설치하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줌잇이라고 다운로드 줌잇이라고 어, 여기 어, 링크가 걸려있고요. 클릭하면 왼, 어, 크롬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이렇게 어, 바로 다운로드가 되게 되어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 실행이나 설치 그런 화면이 나오겠죠. 자 폴더 열기를 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요줌및 폴더, 그 압축 파일이 나오죠.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압축 풀기. 또는 RG, r g 이나뭐 다른 압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r g 으로 압축, 줌미으로 그 압축 풀기라든지 뭐 이렇게 폴더 이름 나오면서 압축 풀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 압축 폴드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바로 윈도우용 압축 프로그램으로 바로 압축을 푸는 거라 지금처럼 압축풀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압축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 다운로드 폴더에 줌잇이 설치가 돼서 이 폴더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줌잇, 어, EXE 파일 보이시나요? 더블클릭하면 아, 중간에 어, 지금 보이진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 중간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어그리 뭐 동의하라고 그러면서 설치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한번 설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 메시지가 안나오는데요.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꼭 어,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요. 어떤 화면이 나오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딱 나옵니다. 이런 화면. 이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되신 거고요. 왼쪽 하단에 run, zoom, when window, start라고 되어있는 이 체크박스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되어있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컴퓨터가 꺼 컴퓨터가 껐다 켜질때마다,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 자동으로 동작되게 만들어주는 체크박스입니다. 이게 체크가 안돼있으면 내가 꼭 다시한번더, 다시한번더 또체 어, 줌잇을 실행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OK버튼 OK 누르면 그때부터는 어, 줌잇을 정상적으로 쓸수 있는걸 확인할 수가 있을겁니다. 지금까지 줌잇 설치하는 방법을 강의해드렸습니다.